근데 비 온다. 비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요. 기 <웃음> 어떡하지? 쪼금 뛰어 걸러서 좀 걸러서 어, 갈수 갈수 있겠어? 이뻐요. 네, 가자. 키워. 뭐? 어? <웃음> 그럼 그냥 거기 가요. 음. 어디? 여기? 거기? 어, 나도 알아요. 방 그니까 아, 맘. 아, 맘. 맘에 맘에 맘에. 맘에 맘에. 일만와일와일와뭐 <목소리> 뭐 먹고 싶어? 비싸도 돼, 괜찮아. 그냥 너네가 먹고 싶은 거 싶어. 저도 몰라요. 너네 월급에서 깔 거야. 하하하하 <웃음> 갈비살. 갈비살. 왜? 네, 제일 맛있는 걸로 시켜, 이걸로 시켜. 이거? 어, 제일 맛있는 걸로 음. 시켜. 음. 이거, 이걸로 줘. 이건, 어. 뭔줄 알고 막 하는 거야? 뭔줄 알아, 이거? 상추. 상추? 상추. 타이 나이 상추. 상추. 타이 나이 상추. 상 우야안 고기 앞을... 와 고기 봐. 야 진짜 맛있겠다. 배고고요와 <웃음> 고기 진짜 맛있겠다. 오, 하이 바요 하이 바요 하이 바 오, 아이라. 아이라. 아이라. 오, 과일 봐. 오, 과일 봐. 오, 과일 사 오, 사일 봐. 오, 사장님 오, 빠감사 오, 니다 오, 빠감사 오, 빠다 오, 빠 감사합니다. 어 드세요 네. 어 고맙습니다 자 먹을까요? 많이 먹어 우리 가족들 네 <웃음> 김치 좋아해 먹을 줄 아는데? 김치 좋아해? 네 안디 <웃음> 안디 안디 <웃음> 드세요 <웃음> 맛있어? 고 <웃음> <웃음> 어, 그래. 트윗 맛있어 네, 맛있어요. 저도되맛모 음. 잘 <몰모자> 음 그의, 또잘 먹어요. 아, 또해 봐. 응. 이거 안 매워. 이거 안 매워. 이거 안 매워. 안 매워. 진짜. 진짜야. 먹어봐, 안 매워. 진짜. 야, 지, 진짜라니까. 안 맵다니까. 이거 맵잖아. 아니, 좀. 아니, 다르다고. 먹어봐. 오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거든. 안 맵지? 먹을만하지? 오빠 <웃음> 어, <웃음> 안 믿고 그래네. 그래 오케안 되고요. 먹어라고? 아 이거 맵다고? 오케이. <웃음> 네. 우리 좋은 한국사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한국으로 오세요 한국어로 <웃음> 오소요 소개? 아, 알겠습니다 남자 한국사람 많이 좋아어요 그래요? <웃음> 마늘 탔어? 괜찮아 그 정도는 먹어도 돼 <웃음> 맛있어 어 터프해. 에아에날못봐줘어에 섹시합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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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한국 고깃집 어때요? 너무 맛있죠? 너무 맛있어요. 사고, 너무 어, 맛있어요. 사고 맛있어요.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.